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입니다 아 오늘 막 햇살이 막 좋네요 여기가 어디냐 부산인데 제가 7개월 동안 여행을 하다가 이집트 다업에서 이제 남미로 넘어가야 되는데 좀 정세도 안 좋고 또뭐 대문을 지금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그리고 뭐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류를 해서 나가는 거랑 비행기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잠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면을 보는 게 조금 그거 하니까요 약간 사선으로 사선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7개월간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쓸모가 있었던 필수템 여행에 있어서는 빼뜨릴 수 없다 요런 느낌 여기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갑니다 렛츠 t 자 첫번째 첫번째 후드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동남아 갈 때는 하나씩 들고 갔었거든요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탔을 때 입으려고 비행기가 기본적으로 춥습니다 예 춥기 때문에 하나 입으려고 들고 갔는데 동남아에 저희가 발리를 갔었는데 이제 동남아를 가니까 더워서 거의 안 입었어요 비행기 탈 때만 입다 보니까 이동할 때만 입다 보니까 아 이거 짐도 많고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잠시 동남아 끝나고 한국에 잠시 왔다가 몽골로 떠났는데 그때 이제 놔두고 갔습니다 놔두고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노르웨이 가서 사버렸네 네. 하나씩 사버렸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동할 때 편하고 추울 때 예. 여기다 감싸는 거나 안감싸는 거나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후드티는 이제 조금 무거워도 무조건 들고 가시는 게 좋다 조금 이제 장거리 여행 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휴대용 비대입니다 제가 저번에 리뷰도 한번 했었는데 잠시 실물 잠시 좀 약간 요만한 거 요만한 사이즈 예? 아시겠어요 구도실리 따라한 거 아닙니다 예. 요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굉장히 청결하다 깔끔하다 예. 그리고 시원섭섭하다 예. 요거는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으니까 보통 보니까 뭐 3만원에서 7만원대 요만한거 하나 사가지고 예 깔끔하게 예,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예. 세번째는 기능성 속옷인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 와이프가 굉장히 어 활용도가 높았다 점수가 높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야외에서만 말리는게 아니다 보니까 비가고 오 이러면 이제 실내에서도 말려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말라요 솔솔게잘 마릅니다 예. 찝찝한 상태로 속옷 한번 더 입기 빡세지 않습니까 뭐 단순하게 잘 마른다 그래서 편하다 예. 기능성 속옷 챙겨 가시고 네 번째 태바입니다태바태바 테바. 아시죠 어그 샌들 예. 어, 현지에서 저희가 쪼리도 샀었고 슬리퍼도 샀는데 발이 아파요 오래 걸으면 테바는 발도 별로 안 아프고 편안하다 그리고 물 안에도 신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활용 빈도가 높다 언제 어디서든 올레이즈 신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섯 번째 외장하드입니다 WD의 마이패스포트 어, 발음 좋죠? 마이패스포트 정직하게 정직한 발음 2테라랑 4테라 사가지고 지금 거의 다 찼어요 사태라는 기본적으로 저 영상 목적으로 쓰고 있고 이테라는 사진 쪽으로 쓰고 있는데 장기간 여행 가시려면 어 외장하드뭐한이테라에서사테라 정도는 필요하실 것 같다 어또 이거 여행 가서 사진 찍고 영상 찍었는데 그 없어지면 예 얼마나 빡센 세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굉장히 안전하니까 w d 마이 패스포트는 그거 음좀 추천드립니다. 예. 여섯 번째는 침낭입니다 침낭 어, 침낭인데, 침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3계절 침낭, 4계절 침낭 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3계절 침낭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계절 침낭을 샀는데, 그 벌레까지 좀 약간 막아주는 걸로 샀거든요. 이불이 없는 데가 꽤 있습니다. 예, 숙소 가보면. 이불이 있어도 좀 청결하지 못한 데가 좀 많거든요. 그래도 이불 대신 이제 덮고 잘 수도 있다. 침낭 보시면 이렇게 들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말고 펼쳐서도 쓸수 있는 침낭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사가지고, 좀 펼쳐서 입을 대신으로 어, 쓰기도 하고, 밑에 깔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계절용 침낭은 하나 작은 거, 어, 사셔도 될것 같다. 4계절용 침낭, 계절용 침낭은 기본적으로 크고 좀 무거우니까, 그거는 좀 이제 필요하실 때만, 추운 나라 가셨을 때, 그 현지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렌트를 해도 되십 됩니다. 예? 그 다음 일곱 번째, 마데카솔, 뭐 후시딘,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쳤을 때 살짝 바를 수 있는 거. 에? 그게 이제 의외로 잘 없어요. 나가면. 찾기가 좀 힘들고. 있다고 해도 저도 두개 사봤는데 이게 그, 따가워. 에? 그, 다치는데 따가운 거 봐도 빡세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마데카솔이나, 어, 지금, 어머니 방에 주무시는데 지금 제가 몰래 좀 살, 좀 살살 이야기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기침하고 지금 컨디션 안 좋아요. 지금. 근데도 찍고 있어요. 지금. 마데카솔 뭐 후시딘 요런거 하나 조그만한거 들고 가시는게 좋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이제 무게 재는거 무게 재는게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동을 좀 이제 했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거나 할 때마다 무게가 곧 돈이지 않습니까 오버 해버리면 추가요금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하는데 어, 공항 중에서는 유료로 그 무게를 재는데 돈이 드는 데가 있어요. 외국에는. 예를 들면 어디 가 있더라. 어, 프랑스의 마르세이오 이런데 예, 돈 주고 무게 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짐무게 맞춰가지고 집에서 어, 짐쌀때 예, 무게에 맞춰서 할수 있게 짐 무게 재는 거. 요거는 저는 굉장히 잘 썼습니다. 예, 꼭 들고 가시라 요런 말씀. 아홉 번째. 이게 정확한 이름은 SD 뭐 라이트닝 뭐 어쩌고저쩌고 예. 이게 뭐냐면 카메라로 찍은 거를 아이폰으로 바로 넣을 수 있는 커넥터입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아는 형님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알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때까지는 카메라 지금요 카메라로 찍죠 그럼 SD 카드를 꺼내요 컴퓨터에 꽂아요 컴퓨터에 있는 거를 폰으로 보내요 폰으로 보내서 인스타를 올립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거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카메라를 안써 폰으로 찍어 버려 그래서 샀어요 예. 요거 있으니까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지금 여행 다니시는 분들 사진 많이 찍으실 거니까 요거 있으면 바로 여기 SD 카드 꽂아 가지고 바로 폰에 연결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유명하다. 근데 지금 품절된 데가 많아 가지고 이걸 좀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정품으로 꼭 사세요. 열 번째 에어베개인데 저는 이제 뭐 캠핑도 하고 이런다고 에어베개를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 군데서 많이 썼습니다. 어 아까 이야기한 그 침낭같이 좀 청결하지 못한 베개가 일단 청결하지 못한 데도 있고, 그리고 거의 뭐이 이 뒤에 있는 것처럼 거의 뭐 직각. 목을 세우고 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예. 베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딱 이제 불어 가지고 바로 쓸수 있다 그리고 기내에서도 싹 공간이 뜨잖아요 살짝 대주면 예. 목베개가 없어도 갈수 있다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이제 부피도 작으니까 예. 장기간 여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잖아요 예. 에어베개 이런 것도 한 만원에서 한 3만원 사이면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예, 참고를 해,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쾌적한 여행을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23일인데 저희가 12월 초에는 아마 남미를 갈 겁니다 예, 남미를 가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요렇게 자잘한 정보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찍어 가지고 여러분께 예, 좀 발신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 주시고 혹시 이런 정보 좀 이제 해달라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시원하게 찍어서 시원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필수템 10가지 Let's get it! 였습니다 들어갔어요 그 구독은 예, 그참 그래요 구독이라는 게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음 구독을 하실 분은 하시고 예. 뭐 구독이 안 땡긴다 구글표는 안 땡기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예. 네.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네. 들어갔어요.